13년 주식 경력자. 주식 매매를 시작한 지 올해로 13년째이다. 증권사 재직이 5년, 전업한 지 8년째.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지도권 재직부터 경력 7년째까지는 그야말로 내 돈과 고객 돈는 세력과 메이저들 돈이었다.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즉시 남의 돈이 돼버렸으니 그렇게 7년을 남 조언을 시키고 잠수 타서 3년을 나만의 그래프와 노하우를 만드는 데 썼다. 그리고 나머지 3년과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해서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자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몇 가지를 올리고자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어차피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 전부가 수익을 올린다면 누가 주식하지 않겠는가? 95%가 깨져야 나머지 5%가 부자가 된다. 그러려면 대중 특히 매스미디어와는 친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계 증권사인 입사하자마자 처음 교육받는 것이 대중심리학이라고 들었다. 쉽게 말해서 대중과 멀어져야 내가 산다. 둘째,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 내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모든 이들을 악마로 취급하라. 80% 이상이 팔아먹기 위해 떠드는 소리다. 세력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매집 국면에서는 완전 보안에 소문내지 않는다. 꼭대기에서 팔아먹을 때라야 비로소 내기에 들린다. 셋째, 처음 매매의 대박은 사망의 지름길. 처음 매매의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 처음의 대박은 자신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고 붕뜨게 한다. 그만큼의 수익이 아니면 수익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음 매매의 실패는 주식무서운줄 알게 되며 그렇기에 다각도로 공부하며 겸손할 줄 알기에 넷째, 남이 다 보는 그래프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다같이 보고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미친 세력이나 메이저가 그 방법대로나 그 방향대로 그래프를 만들어가며 개미에게 충성하겠는가? 그래프나 차트를 믿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상대를 모르고선 해답이 없다. 그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이나 시장 메이저에 시세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무슨 수익이 날수 있겠는가? 불행히도 어떤 책, 어떤 매스미디어도 당신의 상대인 그들에 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언론은 결코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섯째 주식엔 고수가 있을지언정 매매의 고수는 없다 종목을 선별하고 분석하고 추천할 수 있는 고수는 널려있다 그러나 막상 매매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고수는 아주 드물다 왜 그럴까? 매매에는 인간의 최대의 약점인 욕심과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한두 종목 대박은 웬만한 개미들은 겪어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만이 최고의 고수로 대접받을 수 있으며 복리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일곱째, 좀더 멀리 보고 매매에 임하라. 일주일, 한 달, 6개월의 수익보단 1년, 5년, 10년 후에 자신의 계좌를 생각한다면 좀더 느긋할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 주식회서 빚을 갚는다든지 생활비를 해야 한다면 빨리 주식매매 접는 게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길이다. 여덟째,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 모두 절대 잊지 말아라. 박살났던 종목들, 대박났던 종목들 빠짐없이 그때의 상황과 자신의 매매 패턴을 잊지 말아야 미래의 종목들에 적응 내지 대응할 수 있다. 그것이 무기가 되어 자신만의 노하우로 축적된다. 주식시장에서 망각은 곧 사망이다. 아홉째, 주식은 혼자 하는 고독한 게임이다. 여러 사람과 같이 한다든지 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들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배가 산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카리스마 있는 고수가 있어서 무리를 이끌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람끼리는 절대 함께 매매하지 말아라. 나중에 서로 왼수된다. 열 번째,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던지 정말 실전 매매에 능통한 고수에게 배우던지 해라. 어차피 주식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떼기 힘들다. 자신만의 처절한 싸움이 지속된다. 거기에서 이기려면 누구도 알수 없는 자신만의 확고한 노어가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다. 1 1 번째, 자금 관리와 돈질이 중요하다. 수입 나면 계좌에서 무조건 빼고 재투자는 하지 마라. 투자는 무조건 원금의 영역에서만 하라. 아무리 돈을 벌어도 관리가 안 된다면 도로아 미타불이다. 그리고 철저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만이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켜준다. 조금 샀는데. 날아간다면 그걸로 만족하라. 자신의 복이 그것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라. 주식은 수익보다 예스크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성공한다. 먹는 거 생각부터 하는 사람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다. 위에 나열한 별들이 자신의 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들이기 보다는 앞으로 새털같이 많은 날들에 또는 시간에 꾸준한 도움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진솔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